t yeah. h s a i d e s a long t a n d e o oh, a e t s t e n t o t e t o a n d t e o t t o a n d t e t o e a n d o e s 나 비타고 있어. 방패가 네. 해야겠다. 오, 어. 오, 오른쪽에 홈치트 했어요. 나가 내가 앞장서야 돼, 이거? 네. 언제 가서 네. <웃음> 영상을 찍어야죠? 돌격. <웃음> 와, 아, 나쁜 놈들. 방, 방패가 없어져야 아, 이렇게 해. 앉아서 가야 되는구나. 네 그래서 울프를 못 타요. 바닥 조심, 해혹시 모르니까. 꺼지는 거. 바닥 확 떨어지는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. 아크는 몰라. 가자. 아니, 별빛이 나밖에 없네? <웃음> 길, 길을 밝혀주십시오. 아, 개무서워. 잠깐 아, 아크 그 음악 좀킬게뭐기도 사람 시체네? 여기도 길이 있어요. 구갈의 길인데요? 어, 아, 개무서워. 세갈리? 세갈길이 오, 세갈길이 어디로 갈까요? 남자는 정면이다. 어, 어떻게 되지? <웃음> 남자는 정면이다. 자, 정면 먼저 가자. 데스웜이 근데 한명 밖에 없는 게 아니래. 더 있다고 들었는데. 오, 여기 떨어져. 죽어, 죽어, 죽어, 죽어. 으아아아아아안 죽어, 안 죽어. 올라올 <웃음> 수는 <순> 있어? 이거 내가 <웃음> 볼 있... 때는, 이거 봐, 사람 죽은 모양 있잖아, 이거. 여긴 <웃음> 아니라는 <아닌> 거, 여긴 <웃음> 아니라는 거 같은데. 안 돼. 올라올 수 없다. 손을 내밀어줄게요. 그래, 방금 있어. 아, 여기 데스웜이 파워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? 어? 못 올라오면 일단 떨어진 김에 갔다 오실래? 밑에 뭐 어, 있는지 뭐, 먹을래? 누가 하나씩 챙겨올걸 그랬다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다른 쪽 가볼게 뭐 있는지 일단 전 여기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맞죠어 오른쪽 맞죠어 맞아 오른쪽 맞힌 수 왼쪽, 왼쪽 길 있는거 같은데? 이게 길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있다 왼쪽 길 있다 엄청 넓어요 숱자 숱하자 <목소리> 어, 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왔다 나왔다나왔다나왔다나왔다도 나도 나나왔어도 나도 나도 나도 나금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도 나